자, 여기서 그러면은 이번에 오디세이 새로 나온 치퍼 한 번. 좋지 않습니까? 기가 막히죠? 어이 치퍼. <웃음> 전혀 트러블 없이 편한 치퍼 좋아해.